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요즘 비밀의 여자를 보는데 재미가 있어요. 작품 초반에는 많이 나왔던 고구마 장면들은 별로 안 나오고, 정겨울의 지혜로운 복수가 펼쳐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통쾌한 복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정겨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시원한 전개가 등장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겨울은 이제 오세린의 모습이죠. 오세린은 회사에서 특출난 능력을 발휘하며, 남유진, 남현석, 그리고 남만중에게까지 신임을 얻는 슈퍼스타로 등극합니다. 이에 남유진의 집에 초대되죠? 한때 남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던 집에 다시 온 정겨울. 정겨울은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유진의 범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집에 초대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온 물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CCTV였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남유진과 주애라의 범행 자백을 녹화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전에는 남유진 방에만 설치했었다가 남유진과 주애라에게 들켰던 경험이 있었죠. 정겨울은 그때의 교훈을 토대로 이번에는 여러 군데의 cctv를 설치합니다. 남유진이 방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거실에 나가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주애라와 집안의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겨울은 그렇게 남유진과 주애라를 포획하기 위해 남유진의 집 곳곳에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모았던 덫을 거두어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먹이감이 걸려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이었죠. cctv에 촬영된 장면은 차영란과 어떤 남자의 뜨거운 모습이 담겨있었죠. 작품에서 남만중과 남현석은 자주 출장을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현석도 미술관을 많이 가곤 했죠. 이렇게 집이 비어있을 때 차영란은 집에 내연남을 불러들여 불륜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었죠. 본인은 더러운 불륜녀였으면서 우리의 착한 정겨울을 구박하고 괴롭혔죠. 차영란은 주에라처럼 과거의 술집 출신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본인의 과거는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정겨울처럼 화목한 집에서 다르게 자란 사람들이 미웠던 것이죠. 차영란이 주에라를 이뻐하고 서로 잘 통하는 건 둘이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집에서 불륜을 즐겼던 차영란. 이제 그녀가 벌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불륜도 불륜이지만 그동안 정겨울에게 했던 수많은 못된 짓을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죠. 정겨울은 이런 차영란의 불륜 영상을 공개해버립니다. 남만중과 남현석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아들 남유진에게도 버림받으며 재벌집며느리에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어울리게 차양란은 정겨울을 괴롭혔던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양란의 숨겨진 죄는 어떤 것이 있을지 예상해보셨나요? 통쾌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정겨울이 차양란에게 통쾌하게 복수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